자 여러분 어, 저는 지금 그다포켓아 코나에서 가장 유명한 그 포켓집에 또 코나 맛집 또 비갈랜드 맛집에서 아 이거를 이제 투고 어, 그러니까 이제 테이크아웃을 해 가지고 와서 어, 지금 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조금 요 한번 잡아주세요 요렇게 큰거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여행자 중에 이제 남성분들 아이들 어, 이렇게 먹으면 정말 든든한 식사가 돼요 포켓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작죠. 요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오더를 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 넌치 이거는 이제 포켓 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요거 이제 주문하는 방법은 우리 닐리님이 한번 소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네 일단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두개 다르잖아요. 볼로 할지 플레이트로 할지 음. 선택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밥이 한스쿱 그리고 플레이트는 두 스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흰밥을 할지 아니면 현미를 할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사이드 디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은 한 종류 그리고 플레이트는 두 종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케를 선택하시는데 볼로 시킬 경우에는 두개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포켓을 네 종류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포켓에게 이제 어떤 그 정말 맛있는 포켓을 여러분들이 이제 초이스를 할수 있고요. 아, 지금 같은 경우 요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드 디스 요녹색 요거 이제 해초류 같은 게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했다가 아, 오도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완두콩. 이런 거 하고 나머지는 이제 포켓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베이스가 이제 간장 간이냐 또 아니면 스파이스가 아니냐인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아마 이제 스파이스가 아니 가장 이상적이래서 여러분들 그거도 지않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마을로간 이제 즐겨 먹는 다포켓 세계의 어떤 추천 메뉴 세 가지를 제가. 어 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다면 하나는 요 이제 다이너마이트 아보카도랑 요렇게 믹스해서 나온거 여기 정말 맛있고요 두번째는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요거 이제 세사미 포켓 정말 어 은은한 느낌 강하지 않고 그리고 요거 마지막 요세 번째는 음크포케 라고 요거는 이제 그다 포크 세계 아주 정말 유명하게 이거 달콤 짭짤 어떤 단짠 단짠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그 저거고 그 시위드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요렇게 해서 어, 주문하면 절대 여러분 그 실패하지 않는 다볶이 세계에서 실패하지 않는 어떤 그 메뉴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요는 코나라이트예요. 코나라이트. 음. 이건 이건 아니고. 음. 요건 한할레인가요? 아니요 라바멘. 라바멘. 어 이거 왠지 쌀쌀것 같은데? 요거는 초콜릿이 들어가요. 어. 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한나레인가 보죠? 네. 이건 뭐딱 봐도 맥주 같은 느낌인데? 음. 어, 이게 괜찮다 어, 그거는 밀리코이하고 음. 음. 오렌지, 구아바가 들어있어요 어, 이거 괜찮은데? 요네개 음. 중에서 나는 요거 오, 네. 음. 어, 시원하다 <웃음> 여러분 아, 코나 보릉은 아, 여러분들 꼭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어, 비갈랜드에서, 비갈랜드 어, 코너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그, 뭐라 그럴까, 가성비, 가신비, 어, 두개다 담는 그런 그 레스토랑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펍이나 호프집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그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모든 연령이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코나브레이꼭 어, 알고 계시면 좋고, 또 맥주, 시원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요렇게, 그 4개의 샘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 여러가지 그 향이나 도수 여러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어 하나씩 샘플을 마셔보고 어내 취향이 맞다 이건 내 맥주야 하는 것을 그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코나브리에 오면 꼭 시키는 메뉴가 나초거든요 나초에 칼로아 포크 어, 추가해서 시킨거고 그리고 할레페뇨가 들어간 피자예요아 어, 예. 요거 악권이야 진짜 네, 너무 맛있죠? 응 음, 진짜 ]하고. 맛있어 맞아. 그리고, 네, 그리고 맥주로 어, 마린에 해가지고 만든 어, 펠레 윙이에요 음, 어, 여러분들 요 세가지는 어, 정말 코나 브루잉에서 베스트 메뉴니까 여러분들 도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코나브루잉은 음, 나토가 기가 막혀요 나토가 놓치지 말고 그리고 여기 맥주가 정말 오리지널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여러분들 마시는 맥주는 어, 미본토의 그 포틀랜드에서 그 제조를 해서 한국에 유통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만 어, 코나브루잉이고 물론 이 회사에서 만드는 뭐원액이랑하지만물 자체가 코나 브루잉, 코나에서 드시는 거는 100% 코나 물로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은 절대 절대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자 여러분 저는 어, 미세스테리스 어, 코나쿠키에 와 있어요 이곳은 어, 코나에서 그 가장 맛있는 쿠키집이에요 어, 아마 제 생각에는 하와이 전체에서도 아마 최고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 코나 마야쿠키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나에 여행 왔을 때 어, 코스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들리면 좋은데 있고 또푸키매니아라면 여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곳이니까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 이제 마약쿠키를 집집에 이제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요걸 제일 좋아해요 요거 코코넛이거든요 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아 저는 지금 마약쿠키를 먹고 있는데 <웃음> 이건 그 여러분들 절대 마약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호놀룰루 어, 쿠키, 비갈랜드 캔디, 뭐 이렇게 쿠키가 어, 하와이에서 유명한 게 있지만 진짜 진짜 유명한 쿠키는 미세스 베리 쿠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코나 코스코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 40년이 됐다니까 엄청나죠, 그렇죠? 그 노컬들이 정말 사랑하는 쿠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와이 코나에 왔을 때이 쿠키도 집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